대구로 출장을 간다 출장을 핑계대고 놀러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출장이다 진짜라니까 에이 설마 그랬다가 큰일 나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다 절대로 가정을 버리고 놀러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가정집을 잡았다 잠시나마 새로운 삶을 꿈꿔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행 아니 출장의 백미는 맛집 탐방 카페 탐방 술집 탐방 그리고 헌 아따 침대는 더럽게 조그만 가만히 보니까 꽃사슴의 눈망울이 내 눈과 닮아있다 구독 어렸을 적 꿈은 부자가 되는 그냥 꿈이 부자였다 고큰꿈 지금 나의 삶은 어렸을 적 내가 생각했던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다 20대 후반이면 꿈을 이룰 줄 알았다 결혼을 해버렸다 30살이 되면 꿈을 이룰 줄 알았다 가게를 말아먹었다 36살이면 꿈을 이룰 줄 알았다 또 망했다 안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난 지금 37살이다 요즘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살아있으면 뭐 어째?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 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졌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아야 돼 어우 맛있겠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서부터 순탄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좋은 대학을 가느냐 아닌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 좋은 대학을 간 사람보다 아닌 대학에 간 사람이 많고 아닌 대학에 간 사람보다 안간 사람이 더 많아 나는 그냥 이상한데 갔지 돈 주고 갔어 그냥 아 계란을 안 넣었어 취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좋은 곳을 취직을 하느냐? 아닌 곳에 취직을 하느냐? 못 하느냐? 나는 그냥 갔지. 그냥 내 수준을 아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 과정, 오늘의 내가 오기까지 단한차례도단한 순간도 순탄한 적이 없다. 취직을 하면 뭐해? 잘리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급여가 적어. 살 수가 없네? 나도 급여가 적었어. 그리고 또 회사가 망했네? 나만 그런 건가? 아니겠지? 나보다 더한 사람 있을 거야 어딱 생각해보니까 아 인생 그래도 라면은 맛있어 내 인생 왜 이럴까 백날 속으로 궁시렁거려갔자 해결되는 거 없다는 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다알수 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냥 지금까지 고난의 역경이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조금은 즐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확실히 진라면은 계란을 넣어야 돼 뭔가 아쉬 아시...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더라 나는 손만 대는 족족 다 말아먹었고 들어가는 족족 다 망해왔었다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그래서 선택한 게 무식하게 열심히 살자다 나는 머리를 쓰면 안 되더라고 이게 안돼 이게 아 욕심부리다가 체했잖아 안 되더라고 하늘에서 나를 가엽게 여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엎드려 절할 만큼 감사하겠지만 더 이상 나는 유행을 바라지 않는다 안돼 그냥 안될 놈은 안 되더라고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한입 디다 어떻게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딱한 가지만 이겨낼 수 없는 게 있다 와이프 불가능해 그거 좀 이겨보려고 대들었다가 밥도 못 얻어먹어